저는 글루마인이라는 음, 따뜻하게 해먹는 와인인데 작년 크리스마스날 집에서 파티를 했었는데 이 와인을 지인이 사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칼리를 가니까 와인이랑 머그컵이랑 세트로 팔고 있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그래가지고 저거 거랑 내 거랑 하나 이렇게 하나씩 샀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그림이 너무 귀여워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스 분위기 나는 머그컵이랑 와인이랑 여기다 이렇게 담아서 따뜻하게 해 먹으면 될것 같아요. 어제 밤에 갖고 싶은 와플 기계가 생겨가지고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더니 하루 만에 도착을 했어요. 바로 이 기계인데요. 제가 또빵손이라서 빵을 엄청 먹는데, 와플이 요즘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해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이번에 하나 샀어요. 이렇게 안에는 샌드위치 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꿔 낄 수도 있는 거야 음. 슈가 파우더를 사야되는데 베이킹 파우더로 사는건가? 그런가? 응? 괜찮은데? 응음 이미 i y a 어 i 알았는데. 아 너무 귀여워 結びは縁起の良いおせちの数々おしずつ多が少人数向けの祝い点で 엄청 달달한 와인. 짠. 크리스마스 같은. 음. 괜찮은데? 응. 저번에 먹었을 때보다 훨씬. 응. 음. 응. 음, 맛있다. 맞나 가지가 <웃음> 음. 너무 흐물한데 응? 음? 이게 원래 이런가? 응. 음. 음. 음. 어, 근데 Thank you.